남자가 많이 죽었어. 남자는 세상마다 관심이 없고 귀찮고 그냥 자기 것만 하고 싶고, 여자는 남자 일것을 일투조히 관심이 많아. 여자는 이 입담이 좋거든. 이 남의 썰도 잘 풀고 자기 썰도 잘 풀고. 성격은 어때요? 남자 성격이 남한텐 좋은데 가정으로 들어오는좀 못됐고. 이 남자가 나쁜 건 마누라만 알아요. 이혼수는 좀안 보이세요? 이제 와서 귀찮아서 이혼 안 했나? 이 노사연 씨는 건강에 문제 있어요. 자꾸 머리에서 응? 병이 와요.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림 백마장군 주원신당주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궁합이 어느 정도가 돼야 잘 맞을까요? 한 60% 70%만 돼도 서로 노력하고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궁합인데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남자는 세상만사 관심이 없고 여자는 세상만사 관심이 많아 남자는 여길 바라보고 여자는 여길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남자는 세상만 다 관심이 없고 귀찮고 그냥 자기 것만 하고 싶고 살고 싶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막 하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 일것을 일투조이 관심이 많아 어떤 좀 일을 해야 이분들은 좀 잘... 남자가 많이 죽었어 t v 에간간이 나와 그래도 뭘 하고 있을 거야 노는 남자는 아닌데 남자가 기운이 많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안정세를 달리거나 그렇게 될 거야. 어. 여자는 이 입담이 좋거든. 이 남의 썰도 잘 풀고 자기 썰도 잘풀잘 네. 풀고 어디 가서 구후해 그러니까 리액션도 좋고 또 자기가 가진 재질 뭐이러 면은 이 목성이 좋다고 봐나 충통이 크다고 볼까? 아무튼 그런 이 우렁찬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좋고, 그리고 종교적인 기질도 여자가 있어요. 종교적인 기질, 찬송가를 부를 만한 그런 기질도 있다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돼. 성격은 어때요? 남자 성격이 남한테는 좋은데, 가정으로 들어오면 좀 못됐고, 전형적으로 못되는 그런 선비 스타일의 남자 네. 있잖아. 근데 남한테는 좋은 소리 많이 들어요. 전형적으로 나쁜 <웃음> 이 남자가 나쁜 건 마누라만 알아요. 아 그래요? 이 남자가 나쁜 건 마누라만 알아 이 여자가 지랄 맞은 건이 남자만 알아 엄청 이 여자가 안달복달 했을걸?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을 한건 맞아요? 아주 잠깐 한거 아닐까? 이 초반에 남자가 내 여자가 아닐 때내 사람이 아닐 때는 좀 관심을 가질 그 그때 이렇게 연이 됐겠지 아마 연애가 짧게 했든지 이속내를 모르고 했던지 아니면 그냥 여자의 어떤 아우라를 보고 했던지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자 자체가 그렇게 이 여성으로서는 매력이 많지는 않고 인간적으로는 좀 매력이 많다 해요 선생님이 보시기엔 궁합은 몇프로 그냥 여기는 귀찮아서 이혼 안 했나.. 이자 사전에 이혼이라는 게 없었거나 아니면 남자 사전에 없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도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애징이지 애징 애징 남자는 내가 봤을 때는 이 돈의 굴곡도 좀 있었고 인생의 굴곡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자기 일에만 관심이 많건 타인에게만 관심이 많지 가정에서는 사실상 한량이야 여자도 그렇게 여성미가 넘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로 단점을 조금 꼬집어서 붙으면 싸우는 거고 안 붙으면 그냥 말안 하는 거고 둘 다가 그 선을 넘지는 않아요 아 응. 그래요? 그러니까 애증이야 애증 이혼수는 좀안 보이세요? 이제 와서 왜냐면 누가 하나 들어와야 되거든 여성한테 남성이 들어오든 남성한테 여성이 들어와야지 이혼수가 들어오는데 그걸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잠깐 놀고 마는 거지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응. 남자분은 이무송 씨 여사, 이무송, 씨. 노사연 여자분은 맞아요 노사연 씨 선생님이 응. 아까 말씀하신 뭐, 말씀이 딱이에요 응. <웃음> 진짜 어떻게 응. 같이 살지? 이무송 씨가 노사연 씨한테 실망을 많이 한 걸로 보여요 어떤 모습이에요? 노사연 씨가 아이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이 실망을 하는데 아이가 말이 많고 잔소리가 많잖아 너나 잘하지 왜 나한테 x 이야 너나 잘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제는 대면 대면 할 거예요 각자의 행복을 조금 많이 존중하는 필요가 있고 이성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라 하는데 간간이좀 일으켰던 걸로 보여 누가요? 이무성 씨가 아... 음, 그냥 서로가 서로를 터치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고 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노사연 씨는 건강에 문제 있어요 젊은 날이 매우 건강한 체질이지만 자꾸 머리에서 어? 병이 와요 이 건강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절 가지로 조심하셔야 되고 또이 혈관의 막힘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 혈관 막힘 이무성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